미용실 가요. 오빠 머리 자르러. 그리고 저도 머리 자르러. <웃음>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 이제 12시간도 안 남았네. 네. 갈 시간. 11시간 남았고. 김부지 저번에 갔던 그 방학 팀도 같은 느낌으로. 어때 이제 이별해야 해. 기숙사 가는 거 어정말. 슬퍼. 진짜? 전화도 가능하고 오랜만에 줘요 이제. 안 불불 했는데. 뭐. 그래 그 공부하러 가는 길 거기보다 더 낫다 여기가.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거기 핸드폰도 빼서 버렸는데 여기는 핸드폰도 주잖아요. 음. 더 자유로워요 우리가 그러니까. 군대가. 그래도 저기 지지고볶고 싸워도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네나 그러니까 돈도 벌어오잖아요 다 쓰겠지만 우리는 자취하면 안될거 같아 왜? 네. 서로가 그리워 지금 대학하고더 편한데요 군대가? 응. 너 인생에서 아마 지금 이 군대 생활이 제일 편할 거야 <웃음> 네, 진짜 옛날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말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너무 편해요 왠지 나 알아? 지금 군대 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행은 나 아, 여행 이세계로 여행 간다 응? 어? 이세계로 여행 간다 뭐. <웃음> 여행 잘 갔다 와 여행 잘 다녀와 4개월 있다가라도 보자 4개월? 어응딱 음. 4개월 3,4개월 있다가 어그 정도 될것 같아요 보면 제 채리 구경하는 거봐 요렇게 돼있어 이렇게, 이렇게, 거 봐. 이렇게, 돼 있어. 이렇게. 오빠 구경하는 거봐 오빠랑 이별해야 돼, 체리. 아, 엉아라구나. 엉아랑 이별해야 돼, 체리. 엉아 잘 가. 엉아. 체리만 보네. <웃음> 체리만. 음. 음. 음. 음. <웃음> 체리가 우리 태교를 제일 잘 따르네. 오찌가, 그랬어. 오찌가? 네. 오연 씨... 뭘 진짜... 뭘 물어 물게... 이거 물었어 이거... 물어요 이거... 줘봐 물어봐야 얘가... 얘가 뭘물어봐야거기 거기서... 지 너가 너때문에 인정 상했어... 일로와 체리! 승희 오빠 간다... 승희 오빠 이런 간다... 거 몰라. 나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... 승희야 잘했어? 아빠 빠이 할게 이이 음. 태규야 가방 얼른 싸 20분이야 20분이야? 다또 어, 오빠 없었을 때그 생활을 또 하면 되냐? 아, 됐나? 가자 아그아까 얘 예, 봐요 순이 봐요 순이 뭐 안녕 어? 어, 어, 어. 빠이빠이 네, 어, 이 오세요 안녕